<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깜치의 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있는 위치가 먼저 어딘지를 알아봐야겠죠. 여기 있는 위치가 어, 게르요세 북쪽인데요이 게르요세 북쪽으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냐. 멀기트부터. 멀기트 옆쪽으로 가시려면 성으로 향하는 걸그 다음에 폭풍의 언덕의 낡은 집, 전쟁의 배웅터의 낡은 집, 성한 딸이 길 따라 오시면요.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 여기 마중물의 마을 변두리가 있고요. 쭉길 타고 올라오다 보면, 그을림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패를 향한 도대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지도상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있습니다. 자, 게르 요새 북쪽. 예, 게르 요새 북쪽에 축복 위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 볼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쪽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도 볼 텐데, 여기 보면 200억 200, 200그 불꽃처럼 물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돈벌를 해주는 애입니다. 근데 지키는 애가 있죠. 밑에서 둘, 위에 둘. 안 보이지만 하나 더 있어요. 불 들고 다니는 애, 창, 창처럼 길게 들고 다니는 애. 걔가 어, 이쪽 옆으로 보시면 어, 이제 절벽 위로, 저기 언덕 위로 올라가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골목에 허들, 이제 벽이 세 개가 있어요. 벽세 개, 어 그쪽 저기를 지키고 있는 병절들이 둘씩, 둘씩 둘씩 둘씩 전입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셋, 셋. 그러니까 여기도 허들, 여기 허들을 말로 달려서 저 언덕 위로 올라가서 밑에 떨어지면서 기본 공격. R1. 네. R1을, R1으로 공격을 들어가는 겁니다. 말을 불러주시고요. 말 불렀죠? 말 부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들어갑니다.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서 이 허들. 허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 넷팔퐁 둘이고요. 여기까지 셋. 여기까지 꺼드립니다. 금럼막목쫓아올 거예요. 그럼 여기 언더비를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는 거의 와서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쯤에서 떨어지면 돼요. 떨어지면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서 한 두세 번 구르면 돼요. 뒤도 돌아오지 말고 다시 본인이 했던 그 장소로 다시 오시면 돼요. 축복. 자 이렇게 오시면 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기티를 깨셨거나 노드릭을 도전하시는데 너무 휴, 무리가가 힘든다. 그때 도전하시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18에서 20만에서 25만. 많게는 최대. 그렇죠?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목소리>